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진이 직장 상사로 삼고 싶은 BTS 멤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진은 일본 IT계 뉴스 사이트 IT 미디어가 운영하는 네토라보에서 진행한 직장 상사로 삼고 싶은 BTS 멤버는 2023년 인기 투표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토라보는 일본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고 한 명당 한번의 투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지는 과반수가 넘는 52.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언제나 주위를 제대로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끌어준다. 제대로 칭찬해준다. 이런 상사라면 회사는 확실히 성장하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 머리도 좋다. 자연스럽게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이끌어줄 것 같다, 압도적인 포용력과 시야를 가지고 있다, 좋아하니까 등에 진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있는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는 진은 일본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네토라보에서 실시한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진의 솔로곡의 피파니가 918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진의 또 다른 솔로곡인 문 또한 351표를 받으며 3위에 등극했으며 진의 어웨이크는 9위 어미스는 11위로 10위권 내 유일하게 3곡이나 올리며 인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네토라보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은 이란 설문조사에서도 진은 어김없이 1085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은 2021년 네토라보에서 실시된 당신이 상사로 하고 싶은 멤버는 누구? 라는 설문조사에서는 5,569표 중에서 2,185표를 획득하여 39.2%의 득표율을 보이고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내 막강한 인기를 자랑했었습니다. 매체는 진의 1위 소식과 함께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진씨, 손윗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자신있는 진씨라면 어떤 회사에서도 우수한 상사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진의 커뮤니케이션 센스와 자연스러운 매너에 극찬을 던졌습니다. 지는 BTS 멤버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싶은 멤버는 누구? 라는 설문조사에서도 33.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팬들은 진의 팬임으로 망설이지 않고 진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속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어 조금 마시고 달콤해지는 친군이 좋아 등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은 또 다른 일본 랭킹 사이트에서 진행한 K-pop 아이돌 미남 랭킹 가장 멋진 한국 남성 아이돌은 이라는 투표에서도 2022년 10대가 뽑은 가장 잘생긴 아이돌 1위에 등극하며 일본 내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총 156명이 후보에 오른 해당 투표에서 진이 받은 표수는 8만 9천 표 이상으로 10대 남녀의 마음을 훔치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일본도 진아리 중 일본도 우리랑 보는 눈이 같구나 솔직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뭐만 하면 1등 일본 내에서 워낙 많은 기록을 세웠지 솔로 앨범 나왔을 때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서도 1위 했던데 원래도 많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신기하다 지금은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등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